야 채모 너 말고 니네 위에 책임자 불러. 부르라고 시냐 Greetings. I am the front man who operates and oversees all matters here. 정해진 시간 외에는 숙소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. 그럼 내가 니들이 정한 시간에 뭐 오줌이 마렵냐? 어? 오 죽을. 내가 못살거 같지? 야 싼다. 야 줄줄 잘 나온다. 따라오시죠. 조선 놈들은 악을 써야지 그냥 귓구멍이 열려.